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거지 어 너무 예쁘네 어 너무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6공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6공 다이어리를 쓰는데 속지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건데 자체 제작이라고 해도 어렵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쁜 색칠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색칠을 활용할건데 굳이 이거 아니라도 그냥 뭐 크라프트지도 괜찮고 색종이 같은 것도 괜찮고 크기에 맞게 종이만 잘라서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를 맞춰서 자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장은 잘랐고 한장더 잘라서 오늘 노랭이 이 노랭 노랭 속지를 총두장 활용하도록 할게요. 타공을 해놔야 스티커라든지 뭐 배치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좀더 쉽기 때문에 타공을 하겠습니다 한번 끼워볼까요? 오늘의 느낌이 어떤지 너무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오늘은 그러면 이 베이스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활용할 것은 요거를 같이 써볼까 해요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도넛을 사 먹었는데 그 도넛.. 그 도넛 포장체라고 해야 되나? 그 도넛 손에 묻지 않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싸먹는 그 포장지고, 이거는 그냥 도넛 박스에 들어있던 건데, 그림 너무 예뻐서. 어,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붙여도, 아니면 약간 껴놓을까? 껴놓을까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이, 편한 게, 일단 좀 잘라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바로 요런 느낌 오! 근데, 오 예쁘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이 너무 뚱뚱해서 얘가 많이 뚱뚱해져서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거지 오 너무 예쁘네? 오,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아, 이 친구도 웬만하면은 이 호랑이를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는데 얘는. 약 찢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오늘의 다이어리 꾸는게 너무 굉장하게 생각보다 예쁘게 돼서 허, 너무 예뻐 일단 이거를 기본 토대로 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동양적인 느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오늘 그냥 이렇게 다이어리에 끼운 채로 한번 해볼까 봐요. 보통은 속지만 빼서 따로 꾸미긴 하는데 음, 일단은. 그이오일을 네, 약간 무시한듯 그냥 쭉 붙이고 싶은데 여기에 슬쩍 붙일까요 그러면 글씨를 써서 꾸미면 인터넷 것 같은데 오늘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뭘 쓰면 좋을까요 근데 음 너무 심심하지 않게 뭔가 반짝이 같은 이런 거를 살짝 살짝 어 그래도 귀엽다. 아무거나 그리고싶은거 뭐 예를들어서 뭘 그릴까요? 하아아아 아, 아, 아. 꽃이, 꽃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오랜만에 그러면 우리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건데 왜 갑자기 펜이 안나오니? 오늘 왠지 막 이것저것 붙이고 그런것보다 이렇게 그림그리고 글쓰고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소랑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이어리 꾸미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린 이내기 같은 느낌 어, 여기. 음, 뭐나? 저는 개인적으로 꽃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막 그려도 예쁘게 잘 나와서 결과물이 여기가 조금 고민인데 여기 음, 한 종류로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에이, 이런 느낌이면 음, 뭔가 꼬무늬 패턴에 맨날 벽지같은 느낌도 나는데 하고 보니 귀엽네. 처음에 약간 너무 오버하는 거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달고 나니까 귀엽네요. 이게 그런 걸까요? 어우 음. 그래야 오늘의 다이얼 꾸미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랑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스타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종이, 이 속지에 구해받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종이들을 활용해서 속지로 만들어보면 은좀더 색다르고 재밌고 새로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